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그 리딩 그룹에 있고 싶은 거요라는 거는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half century of 인터넷. 근데 사람이라는 건 심리적으로 뭐 50년 나면뭐 그렇게 특, 특별한 건 아닌데 50년 지나면 뭐 그거는 인프라스트럭처지 그 다음에 두더 커지자 그런 건잘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사이에 그 어, 어, 어, 그 에코 시스템도 그렇고 우리가 리딩 그룹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도 꼭그 아,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한다 근데 제가 뭐 했는가 면 제가 이런 책 아, 아, 이거 네 번째 책입니다 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아, 겁니다 근데 그, my last book. 그, 2031년에 아, 치료방을 할 겁니다. 근데 왜그제 라스트북 되는가 하면 그때 제가 나이가 90대요. 근데 보니까 지금 제가 80인데 80 정도 되니까 이책 쓰는 거, 책 쓰는 거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뭐그 논문, 두꺼운 논문 한 20개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웃음> 이거 얼마나 힘들는데 그 전에 어째 논문 하나 쓰는데 대충 그 인풋되는 논문 한0개 정도는 되죠 그 머릿속에 다 제대로 있고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힘들어요 <웃음> 그렇지만 그 아, 제가 그 half century of internet in Korea, 아, Korea만 아니고 그 아, 세계 때문에 그 마음 먹었습니다 2031년에 아, 이책 나옵니다. 아, 지금 한 20% 정도 해마다 대충 하나 내지 두개그 메이저 아티크 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카이스트. 제가 카이스트 82년에 왔어요. 근데 어, 근데 2008년에 어, 은퇴했고 65세. 하, 여기 카이스트는 우리나라는 65세 되면, 어, 은퇴하니까. 2008년에 그, 어, 은퇴했고. 그 다음에는 그 명예교수라는 형태에서 꽤 많이 그 카이스트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3년 전에까지는 어,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용장 못 쓰니까. <웃음> 왜냐면 제가 여기 오는 이유 중에서 절반가 그 수용하고, 하루에 오후 2시에 2점 미터 제가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자는 한국에 거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안다. 그 코로나 때문에 폐쇄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시 오픈했으니까 아 어떻게 하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제가 카우스 굉장히 a p p r e c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가면 다시 한번 이런 거 해야 되면 제가 지일 생 그, 똑같이 할것 같아. 전도에 제가 그, 아, 이스 아, 오버롤하게는 가이스 제가 아, 아, 좋아합니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연구 분야는 주로 그,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분야 했고, 근데 그, 뭐가 좋아하는가면, 먼저 그, 학생 굉장히 좋아요. 저도 미익서도 조금 강의도 했고, 일본서도 강의도 했는데 중국에서 여기 학생 괜찮아요. 어 중국하고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거기도 굉장히 열심하고 특히 지화대학교 정도는 뭐 머리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정도 어 좋고 좋은데 어. 그, 거기 학생도 괜찮은데 여기 학생도 오, 그 굉장히 정확같대 제가 그 그렇지 않으면라고 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워킹 엠바라멘트는 어, 여기 카이스트가 오브젝트 리포트는 어, 잘 해줍니다 그, 가끔 제가 미국인은 교수한테 그 설명을 어, 해주는데 카이스트에서 대충 그 혜택이 이렇게 되고 있다 오마이갓 미국인은 세계가 톱10 top ten 이 정도 레벨에 데리고 스트디 유 에서 받아올 수 있는 헤드카우 비교하면 여기에 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 좋아했고, 근데 물론 그거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는 어, 더 조금 인프라 분는해야 되지만, 오케이 그럼 what may be needed. 먼저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합니다. AWARD, 지금까지 가있을 트는 어, SCI 논문은 잘 압니다. 내내 머릿속에서 교수라는 거 SCI 논문만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 Publish하는 방법은 뭐 워낙 여기 교수, 뭐 학, 학생 어, 머리 좋으니까 독도가니까 그 어떻게 하는지 그래뭐 마스터 어, 어, 잘 압니다. 그 다음에는 뭔데? 그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는 only the beginning 다음에 fellows라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그 지금 리딩 저, 저, 저거 저저 있다가 그 티아트 아워드에 가는데 어, 그쪽으로 가는 그 fellows 예를 들면 그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하고 있으니까 ACM 근데, 그 다음에, 여기, 그, 보통, 노벨상 그런 거 얘기하면, 보통, 그, 어 물리, 화학, 그, 샘블, 어 이런 분야가 많은데, 그쪽에서는, 그, 예를 들면, AAS, 페로, 우리나라에서 몇명 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 카이스에서 몇명 있는지 아세요? 근데 여기 주로 그 마니지멘트 카이스트의 마니지멘트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그 본격적으로 여기서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T2 아워드 보통 그 T1 아워드 그 예를 들면 노벨산도 그렇고 그 튜링 아워드도 그렇고 퓨즈산도 그렇고 그 전에 보통 아워드 하나, 두개 정도는 받았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 리스트 여기 갖고 계세요. 근데 카이스트 교수 누가 그거 받았어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카이스트는 카이스트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도 신경 써야 되니까. 데, 그거 리드하는 익스페리멘탈 인스티튜션, 라고 저는 카이스트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자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페로의 그 리스트, 카이스트만, <웃음> 어, 그 어, 카이스트만 아니고, 그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고, Tier 2 Award의 그 리스트인데, 어, 누가 받았어요? 라는 거는, 먼저 베스트 데이터로 마니지멘트에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그 다음에 그 전략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데 근데 이 전략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옵티마이저 하고 있어요 그 어, 미국은 미국대로그 어, 하는 방법이 있고 라고 주다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그 전략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특히 그 노벨선은 이제 다음 주부터 발표 시작하니까 조금 그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서 어 지금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다시 한번 뭐 가이스트가 그런, 먼저 그 익스페리멘트. Experiment. 어, 익스페리멘터인스튜디에서 그거 해보는 게 좋은 거죠. 이유는 조금 큰 소리 하면 우리가 못하면 누가 할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라는 그그 그, 그런 리더십을 가이드시켜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카이스가 실험적인 유니버스니까 어 그런 거 가볍게 할수 있는 거죠. 서울대학교는그큰 투치가 군 유니버스니까 어 그런 거 하기가 그렇게는 쉽지는 않은데. 안다 uh, 근데 그다음에 그어북 파블리케이션도. Uh, 조금 신경쓰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 에세이 논문도 그 프로모션 하고 테니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할 건데. 그때쯤 책이나 쓰지. 인트로닥션만 아니고 자기 분야에서 그뭐 그래도 뭐그 괜찮은 책 쓰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것,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오늘 아침에도 그, 이도만 박사가 그 여기 오면서, 어, 어, 어 굉장히 좋은 소식 이 들었는데, 어, NYU하고 카이스트하고 뭐, 같이 하기로, 어, 아, 아, 조인트 그, 어, 아, 어, 아, 콜라보레이션 하기로 했다. 근데 타내한테 머리에 오는 거는, 그, 아, 아, 라쿤. 그, 2020이 아니고, 2018년 튜링 아바디. 그, 어, 세명 있었는데, 한 명은 그, 그, 토론토 어, 대학교. 근데 그 사람은 그, 어, 거기 어디예요 어, 그, 구글. 어, 토론토 대학교지만 구글의 아플리에이션 가 있고, 어, 쿤은은 어, 어, NYU지만, 어, 페이스북의 그 아플리에이션 가 있고, 그런 그, 어, 조인트 아포인트멘트, 라는 거 우리 과거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실패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자라는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강한데 어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해되면 튜어링 아워드만도 그런 사람이 가 받았다. 근데 앞으로도 AI 분야는 저는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교만 있어, 있으면 안될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인트 아포인트맨, 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카이스 분위기. 근데, 그, 이, 한 2, 30년 전에 뭐가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그 다음에부터는, 다시는 이런 조인트 아포인트 하지 마자라는 분위기, 덮어내는데, 카이스가. 근데, 이제는, 아, 21세기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그 다음에, 그런 법, 포함해서, 그, 어, 더 조금, 그, 카이스, 그, 마추어 되면 좋겠다. 디퍼런스라는 거, 허용한다. 한번 그 관심이 있으면, 뭐, NYU도 괜찮지만, 예를 들면, 텍뭐 갔던데 한번일년 가보세요. 아니, 이런 교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에 그, 어, 아, 진짜 마음대로 하는 교수. 그런 디퍼런스 허용하는 것도 그, 앞으로의 가이스가 볼 때는 챌린지라고 그, 아, 아,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리티한테도 그 신경을 아, 아, 쓰는 거 좋은 것 같고, 뭐말 너무 안 했지만, 그 다음에 그 지금의 카이스가 대충 그 (70년부터) 시작해서 5 0년 되는 거죠. 대충 그 팬년이라고 생각하면 그 오토노미, 가이스라는그 인스티튜션의 오토노미라는 거, 그 어떻게 우리가 구축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옥스포드, 캠브리지부터다 뭐, 각자 다자기들로 고민해서 그, 그에 만드는 거죠. 안다. Uh, 근데 그런 거, 카이스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of course, 그, 그, 글로벌 그, 어, uh, 퍼스펙티브라는 거가 그 필요 있고. 거의 마지막. <웃음> 카이스트 에듀케이션 먼저 저는 그, 리사지는 그래도 괜찮게 하는 편인데 교육은 있고 그 현편 없었어요. 아 별로 그러니까 저는 그 합부는 그 거의 강의도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번만 했는데 너무 아, 혼나서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아 근데 그 지금 그 응대하니까. 어, 어, T부분, 운하할 때쯤 뭐 생각했는가 이일식 뭐 이거 알서으면 좋았을건데 Facilitation, not a dictation 가시 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 특히 대학원생는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더 잘하는 걸 도와줄게 라는 그 Facilitate 하는거죠 리 못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거는 진짜 못하는 애한테는 어쩌뭐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가이스 트 정도 수준 대학원생 정도 수준에서는 그, How can I facilitate? How can we facilitate? 라는 개념과 중요한 거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제가 뭐 특기 전문가도 아니니까 교육 분야는 다 그렇게 그. 이 토픽 하나로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이 가 있을 것 같던데 그러니까 자세한 거로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그 어, 우리 피에 미국에 있는 그 아니면 유럽 어, 영국이나 미, 유럽에 있는 어, 인스튜션하고 비교하면 이런 가끔 뮤민티 되는 거죠 우리 학생 그합부 졸업할 때 석사기 끝날 때그미 대학원에 옮길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어, 옮기지 마라 여기 있어라 아, 너 그거 정이야돼 내가 옮기라 그, 그 크라이테리아가 뭔데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모자라는 거 근데 믿으면 미에서 아, 내 네, 영국에서 있는 거가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 더 조금 기회가 많은 것 같아. 우리가 기회가 조금 너무 약하다고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한면은, 그, 여기 석사기 끝나고 나서, 그 박사기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그, 어 MIT 가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내가 카라라고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도 어, 판단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이유는 석사급 근로 세포도 SCI 논문 아 파블리케이션 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박사 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근데 그후에 보니까 그 MIT 가면 그 굉장히 그 좋은 그, 그, 뭐,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자극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카라라고 이야기했고, 근데 한 명은 카이스트에서 우리 학생 중에서 한 명인데, 어, 미, 그, 어느 대학교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렇지만, 대충 탑10부터 탑10이 사이에 있는 대학교인데, 플러스 카라씩 받았습니다. 네, 내가 가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가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그, 어, 내 하우 같이 하는 건 낫겠다. 근데 그, 그런 판단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판단이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둘이 내가 판단 제대로 했어요라고 하면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가 더 조금 그, 그런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그런 그 기회, opportunity, 라는 거, 우리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